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의 또 컨셉 도전깨기 또 다른 형제 대전 에스타로사 전입니다 모든 에스타로사랑 다 붙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끝판왕은 페스타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에스타는세 종류밖에 없으니까 영상 분량이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양한 우리 쉽게 동생들을 좀 만나볼 텐데요 먼저 가볍게 갈란 전투력 측정으로 갈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귀엽죠? 약간 특이한 어떤 매치를 또 특이한 캐릭터를 발굴해내보고 싶어요. 우리 이러다가 우리 에밀리아를 그때 발굴해냈던 거잖아. 발렌티입니다. 발렌이 발렌디리 봐봐봐. 인마가 꽤 특이합니다. 개성이 뒤가 세대 맞으면 기본 능력치가 30% 올라가요. 두터 동안 필살기 사용 불가가 걸립니다. 상대가. 자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쯤 보통 자기도 필살기 나올 때 지금 컨버스 다때려보는 거야. 인마 상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이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라도 오히려 송메라 같은 거. 다크니스 힙. 감염부터 있고 이성부터는 전체기 기포 쭉쭉쭉쭉 하는거 있죠? 이런 정도 애들 넣어가지고 조금 색다른 오늘 도장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도장이고 하여튼 컨셉 도장깨기 아, 첫 번째로 갈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 뭐 실력 좀 많이 늘었나 한번 볼까 이러면서요 근데 일단 갈란 게임에 바로 걸렸어요 걸렸기 때문에 기버프 효과가 무효화가 되겠습니다 먼제 1인기부터 나가게 되겠죠 시작부터 자, 출발합니다 축축축 4만. 자, 갈라리 입장에서는 지금 패가 잘 떴어요. 삼성이 붙어가지고, 벌사리! 근데 버프가 없다 보니까 아직은. 촥! 크다고. 오! 3만 0천 오, 영감. 상당히 좀 빡쳤나보네. 자, 너 필살기는 못쓰다 그래도. 처, 처, 착, 처, 착. 자, 3만 천 나오고 있구요. 어, 벌살이 또 붙었어. 야, 갈라리 미쳤어요. 갈라리 미쳤어요. 축축축. 벌살이 조악! 네. 34,000. 크리티컬 오버 나왔으면 이제 끝났겠다, 야. 자, 그러나, 식살이 크리티컬 오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초축, 초착. 52,000 나오면서 계속 필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붙는 거 아니야? 또 붙었다. 와, 하갈라나네가 이렇게 붙을수록 초라해져요. 지금 삼성기가 세 번째인데. 삼성기가 세 번이나 붙었는데도, 어, 이렇게, 어? 잠깐만, 가각이 없다. 어? 그리고 디버프는 어차피 걸,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갈란 게임 때문에 약점 피해 같은 게 터질 수가 없어요. 까크당 34,000. 3 4 0 터지고 있고요 음. 오, 야, 이거 갈란이 오늘 한번 나왜 이렇게 자꾸 귀여워들 해? 나 무서운 친구야. 그리 냅 어머, 와! 야! 야, 갈란, 갈란 또이상 끝났는데 이거는? 어. 오젤드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 척척척 오미노스 네뷸라. 겨우 갈란다, 이게. 자, 퍼프 3개. 벌살이 짝. 와, 아이, 잠깐만. 야, 여러분, 잠깐 진정해봐봐. 이거는 갈란이 패를 너무 사기를 쳤고, 젤디 입장에서는 빙신같이그 필살기를 못 막을만 패가 빙신같이 떴어요. 어, 팻발에 의해서 충분히 개찌밥도 오미노스 네뷸라 같은 애를 팰수 있다. 이 정도로 오늘. 어, 승부는 낙장불입이야이들로 지나가겠습니다. 어, 이게 웬일이고. 어, 야, 오늘, 이변이 일었어요. 또 이변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송메라가 나와 있고요 일단, 축, 축사, 대 시작부터 한번 탁탁 하면서 가볍게만 배워주고 있습니다. 자, 송메라. 다크리스 휩. 축, 축, 축. 아, 한 번밖에 안 쳤었나, 이게? 어휴, 한 번. 어쨌든, 오랜만에 본다. 축, 축, 축. 자, 33,000. 새로운 맛은 있네요, 확실히. 다크리스 휩, 삼성붙었어요 구경해보고 싶지. 감염기고요 360%. 다크리스 휩. 3 2 0 0 하면서 회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필각이 우선시 되는 법칙으로 필살기 견제가 나가야 되고다 어, 근데, 여러분, 긴장감을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송메라가 지금 흡혈률이 워낙 좋아가지고, 피가 별로 안 깎였어요. 그 다음에, 야! 야, 오면나스 오늘 폐가 개망하고 있는데? 필각이 안 떴습니다. 지겠는데? 송! 쏭... 쌍 이만우씨 나오고 있고요 야, 진짜 지겠는데, 이거? 요거 갑니다, 요거. 초레온. 와, 이거 단일기고 흡혈해. 아우, <레> <르르르르르르. 레> <레> 와, 피플피의 어미네스 레블라 위기입니다. 음. 예, 매라도 상당, 야, 우리가 그동안 내가 하도 도장 깨기를 어떤 기존의 도장은 너무 틀에 정해놔가지고 잘 구경 못 해봤던 다양한 스타일의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도장 깨기를 약간 이렇게 좀 변칙스럽게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스토리나 아니면 어떤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많이 해볼 텐데. 와, 이런 애들도 상당, 히 와, 이게 무슨 일인데? 아니, 이런 집 앞들이 오젤들을 팬다고? 이게 모를 일이라니까, 이래서. 이번에는 내가, 내가 또새로운애 발굴할지도 모른다. 발렌데리, 대리. 발렌데리만 대리 두생게꽤 꽤 잘할 가능성 이 있어요. 지가 맞으면 맞으면서 기본 능력치 계속 1 0씩 올라가니까 자 일단 보자고요. 자 시작 가볍게 초초쵸 착. 16,000 나오고 있고 개성 발동됐잖아 봐봐. 어 그래서 본인이 요걸 때리거든. 버프 해제 300퍼. 23,000 나쁘지 않지. 자, 그러면서 와, 근데 패가 잘 뜬네. 이번에 어제 내가 패잘 뜨면 무섭다. 66,000 자, 이제 개성이 2 스택이 발동됐을텐데 야, 여기3 스택이었으면 지금 필살기 못 쓰거든. 3 스택이 아니다 보니까. 아, 야, 이게 약간 딱 타이밍 맞으면 대단할 수 25,000, 25,000 오고 있고. 어, 가만있어 봐봐. 자 필살기 대치 상황이므로 어차피 필각이 우선시 되겠네요. 필각 나갑니다. 추추추 파박. 자, 24,000. 자, 이제 드디어,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이 보이나? 지금 새까맣게 된 거. 필살기 새까맣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누구다? 발렌데이다 자기는 기분 능력치 30% 증가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때리니까 더 세겠지? 쳐작! 딜만 좀 쎘어도 일마를 내가 상단 애를 발굴했다 생각할 텐데. 이거 만약 필각 없었으면 콤보스타 맞고 끝났다. 맞지 필각이 있다 보니까. 이만 필각 말리면 진데, 오늘. 딱! 걸렸다. 근데 필살기 봉인된 건 풀렸고요 지금 자, 도발의 기절면이 삼성이니까 이게 나가게 되겠는데 방어 관련 80%야 퍼야 방어 관련 80%인데? 퍼야 이거 아니 이렇게 숨은 강제들이 이렇게 많았어? 형 이제 도전깨기 다양하게 한다 누구 나올지 몰라 이제 정말 색다른 도전깨기 많이 만들어 볼게요 싹깡이 봐봐 1 7 0 0밖에안 나와요 방어 관련이 80%가 퍼 올라갔어 방어 관련이란 뭐고 방어력어 있네 치저 치방 다 올라간 거야 그러다 어떻게 된다? 야, 이게 컴보스타가 나온다고? 어, 지금 증폭 자기한테 세개 걸려 있어요, 버프가. 도발 때문에 도발 기절 면역 방어 관련이 버프 세 개인 상태에서 야 끝났는데요? 야, 이 수모 강자들 오미너스 레벨을 다팬다고 팍! 18만. 야, 이마 뭔데? 야, 일 말에 도단 계기에서 강점 뭐가 있노? 봐봐. 도발 잘 뜨면 방어 관련이라 엄청 세질 수 있고, 상대 필살기 한번 위급할 때 탑업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지는 그렇게 해서 필살기 있으면 지 필살기 세고. 상당하지? 지금 오미노스님를세번다 졌어요. 자 이제 이제 오늘 본 컨텐츠 들어갑니다. 자 에스타 세개세 명의 에스타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선 근스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젤드 기운 좀내 봐봐. 이제 부터 메인 매치인데 무슨 오늘 뭐 에피타이저에서 오늘 다쳐 맞아가지고 자 삼성 떴어요.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내가 왜이러지 오늘? 이 58만 9천, 8만 9천. 자, 근스타, 근스타로서는 안될 거야. 어. 자 이성 단일기가 나가게 됩니다. 고통스러요 13,000. 이거는 어, 쓰레기 에스타라 가지고 이렇게 네, 끝나게 됩니다. 팡. 쏙. 보크도우 6 6만 0천 뭔데 아왜 6만. 뭐고 이거. 이거 디벅도 있었나. 왜, 왜 6만 0천이에요 여러분. 우세속이라 그러나. 어, 세게 들어왔어요. 여하튼. 어. 자 이번에 나오는 에스타는 여러분 상당한 에스타죠. 녹스타의 출격입니다. 자, 녹스타는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세속이기도 하고. 그러다 녹스타가 반격기 3선 문에난리난다 차작! 32,000. 자, 기어틴! 21,000. 나쁘지 않았고요1 8 0 0 0 야, 이러다가 잘하면 반격 3승 뜰수 있다. 기어틴! 그리고 계금 때문에 공격, 공격 관련 깎여 있어가지고 서로 좀 약간. 32,000. 야, 이렇게 떠붙는데? 볼만한데? 이렇게 되면? 엄청 세요, 이거. 예. 풀카운터 준비. 자, 그러면 와, 야, 이거 봐봐. 필살기 떴지? 그럼 어떻게 되노? AI 법칙대로 가는 거야? 쓰고 싶지? 쓸수 없잖아. 필각이 우선시됩니다. 근데 자세 잡아져 있어. 삽대 났다, 이거. 야, 오늘 오미너스님불러 쳐맞는 날이야. 풀카운터, 빡! 59,000. <웃음> 야, 큰일 났다, 야. 자, 기어틴, 툭, 특... 최, 21,000. 야, 그나마, 어, 그나마, 이거 필각이 있으면 너 이거 풀권탄 더 맞았는데, 필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필사기에 나갑니다. 에이? 팡! 디버프가 걸릴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에스타로스는 그래서 뭐,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딜이 안 나왔을 거고 에스타의 SI 필살기가 나오게 됩니다 몰래 자세를 잡았고요 자 지는 삼성기 떴다고 좋다고 AI는 야나 삼성기 떴다 이러면서 어야쟤 필살기 대체 상황이 아닌데 필살기 다섯 칸이네왜 그렇지? AI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요걸 쓰게 되죠 삼성기가 싹 가는데 스톱, 마자스가. 펑크당 39,000. 바로 반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다 기요팀까지 추가 타격 입히고 있습니다. 촉! 촉! 야, 이거는 오늘 오젤드가 완전히 어? 오징어 되는 날인데? 어? 완전히 오징어 되는 날이야. 아니, 그렇다고 갈라날 때까지 질줄 몰랐어. 와, 이거 또 삼성 또 붙었다, 야. 개삽됐다. 아, 너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할래? 자, 갑니다. 촉! 챕! 하는데 풀카운트 빡! 아사바리가 특저거리 날라가고 어, 시름 옥수수가 우두둑 빠질 뿐인 느낌인데요 예 녹스타가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페스티벌 에스타로사 자, 페스타와의 격돌인데요. 와, 역시, 투구 바로 가져가고 있고요 페스타가. 자, 단이둘다 단일기인데, 이성이 떴기 때문에 그냥 이성이 나가게 됩니다. AI 법칙장. 예, 오르르르르, 우아랄랄랄 아직까지 어둠이 없어서 2만 7점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젤드가, 형, 그 정도 딜이면 내가 해볼만한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나도 이 정도 나온다고 이러면서 멋진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페스타가 그러냐, 이번에는좀 다를 것 같은데. 어둠이 하나 있어요. 74,000, 74 74,000. 어둠 두개 다음번에는 이제 아마 체크메이트일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필살기를 막아주겠죠. 축축축 차작 27,000. 딱 여기까지니까. 와! 어둠 두개 상태에서 삼성 텐타클이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합니다. 어, 요즘 은형떠내지막 도전 게임 좀 다양하지? 아, 재밌는데? 음 이제 도전 게기는 무조건 이렇게 어떤 다양한 컨셉을 해볼까봐 내가 재밌어. 어자 이렇게 오늘 오미너스 젤비, 젤드리스가 꽤 도전 게임 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웬일인지 에스타 형 치러 왔다가 아니 다쳐 맞고 나뒹굴고 난리가 났네요.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요.